브매직 시술을 같이 들어간다고 쳤을때 크게는 이제 보통 이 앞부분, 탑부분을 네.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고 뒤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이드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고 가운데로 넘어가자. 가운데를 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이제 먼저 앞에 하는 시술자는 보통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술을 하게 됐을 때는 크게 이것도 두 가지인데, 자, 지금 보면 전체 뒷부분을 3등분으로 나누든지 2등분으로 나눠서 하든지 네,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앞에를 먼저 하게 될 경우에는 뒷부분 가운데. 네. 그다음 왼쪽이나 오른쪽을 시술을 들어갈 경우에는 왼쪽 백 사이드나 오른쪽 백 사이드를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왼쪽 사이드를 네.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뒤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서 네. <웃음>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 그니까 정확히 따지면. 삼등분으로 나눴을 때삼등분 네. 나눠진 이 오른쪽 공간에서 네. 조금 더 포함을 해서 네. 브로킹을 일단 나누는 거예요. 삼등분 했을 때 조금 더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하나로 해서. 최대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연습을 하시고 네. 정 안되면 위에 하나 꼽고 밑에 꼽고 하나 해서 두 개로 핀드 나눠서 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시술을 했을 때 뿌리 부분이죠 네. 뿌리 부분이 그 위에 섹션이 내려오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네. 그다음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밑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소자 나머지는 이 중자로 이제 전체를 음, C컬 C컬을 실질적으로 손님 머리 시술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웃음> 자 이제 보면 이보다 더 짧은 경우는 그냥 꼬리빗을 대고 바로 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좌우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당겨주고 네. 잡아준 후에 자, 똑같이 매직기를 대서 대자마자 90도로 틀어줘요. 네. 90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뿌리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꼬리빗을 더 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이에 따라서 소자로 들어가냐 중자에 따라 중자로 들어가냐 요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이제 도구를 잡았을 때 시커를 말 거잖아요. 근데 시커를 말 건데 이제 끝에만 땡글 많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길이 한 섹션 하나 당 이게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의 길이 있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네.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이 매직기 가로 폭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어, 깔끔하게 면적을 피는 것보다는 이제 굴곡이 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길이가 좀 여유가 있고 중간 볼륨이라든가 펴져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은 중짜.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고 짧은 머리에 컬을 바로 만들어 줘야 될 때는 이제 소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면 10cm 정도의 길이가 되면 이 소자 매직 길이를 이용해서 뿌리부터 중간까지 정확하게 펴주고 중간 볼륨 만들어주고 컬까지 만들어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식으로자요 <웃음> 다음 내려서 길이를 봐볼게요 만약에 이정도 길이가 되면 어떤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중짜. 네, 중짜. 지금 이 매직기 같은 경우는 중짜 매직기에서도 폭이 조금 좁은, 네, 이거보다 약간 넓은 중짜도 있긴 있어요. 음. 근데 흔히 보통 이 정도 되면 중짜라고 불러요. 이게 손가락 남자 손가락 기준으로 두 마디 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음. 그러니까 좀세 마디 조금 안쪽으로 두 마디 반 정도가 될 때는 대자. 좀 그것도 네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겹이 쌓았을때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끔 여기 위까지 쭉 한번 가 볼게요 네 그렇게 이 공간이 충분히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바로 위 섹션의 여기 아랫면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시술할 때의 위치가 정면을 향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 중간이나 뿌리까지는 눈에 안 띄는데 하다보면 끝에 모발이 돌아가버려요. 내가 있는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뿌리 뿌리 중간 네. 천천히 뜸, 손으로 뜸, 내려주고,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항상 동일하게. <웃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앉아있는 눈높이랑 가발의 눈높이랑 딱 봤을 때 여기 이어 포인트 기점으로 이 아랫부분 이제 네이프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선을 위에서 내려다보냐 아니면 정면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작업하기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항상 서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각도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정면이나 보기 편한 눈 위치에서 시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보면 지금 사실 이제 이 정도의 넓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네. 미묘하게 모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정면이 되는 거지만 잘 보면 이 하나의 섹션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당겨짐이 있어요 네. 왼쪽은 이쪽으로 네. 오른쪽은 이쪽으로 네. 근데 이 당겨짐이 양이 많아지다 보면 마찬가지로 중간 이제 뿌리 쪽과 중간 볼륨이 방향이 서로 움직이게 되면서 큰 모발이 이쪽은 <웃음> 왼쪽으로 왼쪽은 또 오른쪽으로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게 됐을 때 이거보다 만약에 이상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당겨진 양이 이렇게 너무 모아지게 된다 네. 그럼 과감하게 그냥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한가지 또 얘기해 주면 지금 제가 핀셋을 위에 섹션을 왼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모발에 잔류하는 수분기가 마르게 되면서 드라이 할 때랑 마찬가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돌아가다 보면 뿌리가 이쪽에도 이쪽에도 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 절반 정도는 반대 방향에서 바꿔주시는게 좋아요 지금 넓이가 네프 그래서 했을 때보다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나눠서 나눠서 하는데 이거를 딱 절반을 나눠서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네. 5의 3 그러니까 5의 5분의 2, 5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하고 5분의 3 정도 네. 절반보다 조금 더 네.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또 자세를 정면해서 반발자국 네.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뿌리쪽과 중간 볼륨을 당겨주고 그대로 놨을 때 여기가 만약에 위쪽이나 이쪽이나 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중간이랑 끝에가 휘어져서 다음부터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뿌리쪽과 중간 볼륨을 천천히 뜸을 많이 들여줘야지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쪽이 이렇게 당겨줬을 때 텐션이 고정이 그대로 돼야 돼요 정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머지 모발 다시 이쪽에서 한번더 조금 더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다시 반발자국 왔죠 다시 뿌리 쪽과 중간 쪽이 잘 잡히면 끝에는 자동으로 따라가요 반대로 뿌리 쪽과 중간 쪽이 잘 안되면 끝 모발이 아무리 계속 잡아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항상 뿌리 쪽과 중간 특히 뿌리 쪽 같은 경우는 잘 잡아줘야 돼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런거 잡아 줘야 되거든요 자, 절반에서 조금 더 바꿔서 쪽그 다음에 반발자국 그래서 연화된 모발의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이제 어, 이 모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텐션감으로 손가락을 잡아 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도 말고 그리고 유지는 될수 있겠죠 그럼 가자마자 살짝 들어서 그때 가지고 꼬리도 넣어 주고 꼬리비 빠져 주고 받쳐 주고 그때 침잘 와서